됐어요. 다음지원자 볼까요? <웃음> 팀명이 제니앤드 지니. 아 한제니씨! 네, 제가 한제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진이입니다. 언제든 오빠한테 연락해. 따려야 되는 정 네. 이렇게? 네, 고습니다 아, 네, 네 좀보 <웃음> 주세요 하나 둘, 아이, 명장? 명장 나오기 전에 숙제해 주시죠 제가 보상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자 아, 이제 풀소에빠진다 왜 이렇게 까지하는왜이렇게거는요거는왜저렇이 아, 는왜저렇 아, 저거는 게요 아, 저 안 찍어줄거지 아, <웃음> <머리> <웃음> 아 어, 뭐야 이 어, 뭐야? 어, 마리. 한 마리는 이게. 한 마리만 아,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예전에도 <목소리도> 추운데... 아 그래? 떡이아맛있 먹어 음. <목소리도 안 좋은데> 아 근데 <목소리도 안 좋은데> 어, 구이아 이거 뭐 누가 봐도 이거 이 동네 사람이네 아니 내가 뭐아무나 소화하는 능력이 있지 네. 에버리나다리나 경과. 나버리. 버리리버리나버버리버리 나버리. 나버리. 나버버리나이리나버나버 나버리. 나버리. 나버리. 나버버리 나버리. 리나버리 세, 둘, 하나, 팀. 다시는 복구를 못할 거야. 그 노래 혼자 너무나 많은. 아그 노래가? 너 아까 뭐라고 아, 했어? 뭐라 사랑을 뭐라고 했어? 진짜. 사랑할까지 했어. 아 사랑한다는 그 은한 말. 아. 김현우의 사랑한다는 그 은한 말. 갑자기 아, 되게, 되게 열심히 한다. 재밌어. 되게 열심히 한다. <웃음> 진짜? <웃음> 뚜벅치 넘어갔어. 오케이.